본문이 제시하고자 하는게 뭔가? 본소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해 가는, 나가는지에 대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사울이 13장부터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성신님의 사역을 고려하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갔는지 그리고 그리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사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적인 사건을 내세워서 그 사도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되어지는지를 누가는 이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에,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지금, 아, 루타나 뭐,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그런 바울이 준비되는 동안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성신께서 사역을 하고, 어,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건데, 그런 내용을 나타내 보이고, 그 교회가 사도들의 그 터, 예수 그리도의 터, 사도들의 그터 위에서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오고 오는 그런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어떤,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기록들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계략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팔레스틴 두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루타 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을 고생하고 있는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병을 고쳐주어 그것을 본 루타와 샤라는 사람들이 그죽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파의 그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게 되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요바 근처 루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어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주변의 호소를 듣고 죽게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확신을 가지고 저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사도들도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토께서 하셨던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확신이 있어서 마치 자기가 예수와 같이 그런 권세를 그, 행하는 것처럼 행했거든요. 구약의, 뭐, 손자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는 걸 계속 봤죠. 3년 반 동안 봤잖아요. 보고 어떻게 또 고치는지도 다 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신께서 쓰시는 건데, 그 토대 위에서 베드로는 그런 기적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36절로 43절 그렇다면 본소의 저자 누가는왜이 사건을 이곳에 쓰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우선 가깝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신 사건과 이방인 고넬료 부르심 사이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낼류 사건이 이제 10장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사도로서 준비되는 동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점차 먼 지역에 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내용이, 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지교회 하나씩 이렇게 세우려고 가서 무슨 종교활동을 한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항상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창립이 됐으며 어떻게 그것이 전진하고 확장돼 나가는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신령한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도의 모민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그, 그거를 이제, 이제 분명하게 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12장 끝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로 되,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상의 내용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의 사람들의 회심과 더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의 회개가 점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어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와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적으로 그 해결책을 그 <웃음> 보면서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간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제 높이 되신 주님, 그 감람산에서 부활을 하셔서 올라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사서있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이 본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무슨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세력을 형성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근본적으로 사미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상의 일들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설을 볼때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기적은 물리적인 효과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건을 통하여 진전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것을 보고 전후의 내용을 생각하며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만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런 분, 전능하신 분, 그런 그런 뭐 인생들의 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창세전부터 어떻게 계획하셨고, 역사를 어떻게, 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신약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그걸 알아야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뭘못 고치냐고 그러고 가서 병자만 고치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병이 다시 도지게 되면 반드시 이제 불신으로 가고 아니면 그냥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찾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나음을 입었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음을 입었어도 또 죽지, 죽을 거 아닙니까? 저, 나사로도 그랬지만, 또, 여기 애니아도 또 죽을 거 아닙니까? 병들어서? 그러면, 그러면 나를 고치신 그분이, 과연 왜 나를 고치신고, 그 일이 그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나를 살, 저, 부활시키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또 죽을 건데, 또병 들어도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단순히 병 낳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에만 초점이 있지 않다 이 말. 이게 기적은 물리적인 효과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웃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건을 통하여 진전되는 그리도의 구속사와 그것을 보고 전후의 내용을 생각하며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계시적인 의미가 빠진 기적 추구는 참으로 허망한 종교 노름입니다. 물론 계시가 종결된 뒤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계시적인 의미를 띈 기적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죽을 병에 들어서 살아나는 일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분이 성취하신, 하실 세계를 바라보고 기꺼이 죽는 거죠. 병든 속에서 왜날안 고쳐주냐고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분이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로 분명히 구속 역사로 그걸 완성하셔고 우리한테 깨우시을줬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보면 이 말씀 가지고 다 죽은자를 살리려고 하고 또 병든자를 고치, 고치려고 해요 거기에만 다 몰두하고 있어요 아무튼 누가는 이런 걸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의 결론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간다든지 주를 믿더라든지 하는 내용을 그,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사실, 이따가도 조금 나오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열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 나머지 아홉은 그냥 자기의 에 유익만 취하고 간 거예요. 아, 그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그 그, 영웅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내가 병이 났다. 야, 참난 행복하고 좋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병을 고쳐줬는지. 그, 궁극적으로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없이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 끝에 부분에 두, 두 사건 끝에 부분에 죽게 돌아간다든지, 줄을 믿는다든지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지금 그,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병들어 죽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첫 번째 사건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때 라는 본문을, 그,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월이 다소로 간그 즈음에, 그, 이제 다소는 이제 현대 지명으로 타르수스인데, 그, 그 지역으로 떠나갔잖아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사리에서배 타고 이제, 저기, 버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제 다시 그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 길도 있고, 길이 뭐 여러, 그러니까 다소, 갔습니다. 그, 그 사이에 이제 이 일이 있다.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시기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들이 성신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반순교 이후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 각지로 주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대표로 보냈었습니다. 두 사도는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저들에게 성신을 받도록 했고 그들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동질성을 확인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 개처럼 여기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개, 그 혼합족, 그 아주 정통성이 없고, 혼, 혼족이 된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 성신을,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신이 임하는 걸 통해서 동질의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이제 역사 앞에 확인토록해 주신 거죠. 그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의 아라비아 광야 3년에 걸친 연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그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드로와 야고부를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빼먹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오늘 본문의 지역에까지 오게 됐다 하는데 그 신빙성을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측건데사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난그 후에 베드로가 이 지역을 순회전도 하다가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에서 안 돌아왔으면 사울이 올라왔을 때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응. 당시 교회가 일정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아마 베드로는 곳곳의 성도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이곳에 온 곳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이 루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바위 위에 세워진 소도시였습니다. 이 40km 정도면 북서쪽으로 이천을 중심으로 보면 약한 성남 정도. 성남 정도 되는 거리죠. 성남이 이제 약간 서북쪽이잖아요. 서울이 이제 서북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난 성남 정도 거리. 예, 40km 정도 면그 정도 되죠. <웃음> 이 곳은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길과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수리아로 올라가는 저 지역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또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교차하는 곳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빠요빠는 요파, 지중해에 있는데 지중해 도시인데 그요빠 위에 가이사랴가 있고 요빠 아래 쭉 내려가면 아소도라고 하는 그런 지중해 염저 해변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곳 사이에 요바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요 사이 요바하고 예루살렘 사이 애굽에서 이 수리아로 올라가는 요 사이 여기 교차점에 루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이곳은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후에는 바리세인들의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또한 기독교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5세기에는 이곳에서 펠라기우스를 2단으로 재판하는 공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주 415년경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빈이 이, 이 칼빈 당시에는 이 도시가 어, 폐허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의 그 주석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곳에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곳의 성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아소도와 가이사랴의 중간에 위치한 이곳이기 때문에 예, 이전에 빌립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곳에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 참여했다가 아 복음을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스테반 순교 이후에 박해자들이 피하여 그쪽으로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게 됐는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일 가능성은 큽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풍병이 든지 8년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도 사실은 종류가 뭐여러가지예요 풍, 풍의 종류가 뭐200몇 가지가 되는데, 아무튼, 이 중풍병은 아주 고질병이잖아요? 혹자는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 말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토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제자리를 정돈하라 하였습니다. 그, 그,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그런 표현들 아니에요? 지금 뭐 영어로는 대자뷰라고 하는데 그이 <웃음> 일을 겪으면서 이전의 일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그런 사건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신님의 감동에 의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등 여러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일을 한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시제가 현재로 부정과거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 베드로가 당시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가 뭐 주님으로부터 무슨 그런 능력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분명히 주님의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사도들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그 토대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환자를 살린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주님의 인도와 돌보신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이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또의 그 기적 사역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없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어떻게 중풍, 8년이나 된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친 사건이 그, 뭐,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주님이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지 중에 어느 곳 하나 깎다갈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기이한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에게 제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은 그가 누웠던 심상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그가 중병에 걸려 있었다. 중풍도 에 반신불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 정돈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 못 하지. 뭐, 얼굴이 한쪽이 돌아갔다든가. 뭐, 이제, 그러면 얼마든지 뭐, 저기,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데, 아주 중한 병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아는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의 순종의 마음을 그 반응으로 입증했습니다. 애니아는 예수 그리토께서 낫게 하시는 효과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순전히 이런 걸로만 생각해보면 오늘날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풍병자가 세계에 널려있는 게 뭐? 중풍병자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안 나겠어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꿈에 뭐 하나님이 저, 그런 환상도 주시고, 그런 저, 은사도 준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싶겠어요. 이 전혀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그런 개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은 죽게 돌아가는 곳으로 모아져야지 그게 아니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성경의 성경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항시그 기적을 통하여 죽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중풍병자 얘기도 했는데 누가 보면 17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열 문둥병자 중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걸 칭찬하셨죠. 나머지는 어디 갔냐?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과 관계를 맺는 아 주님이 나밥 먹여 주시고 예? 나를 명예롭게 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드러내야 돼. 그거 안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셔서 배부르게 됐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어서 위기를 넘겼다. 그,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그러면 줄더 단단히 믿고, 그러면 주를 믿는다는 게뭐 그냥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떤 경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에? 그러면 그 경영을 하는 게 내가 그러면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경영을 해야지 주님의 경영. 또사업에 성공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 뭐 뒤에 나오지만 도루가처럼 뭐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하는데 써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거는 그 기적을 체험 그것도 기적 일종의 기적인데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을 경험하고도 그 신성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일입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과 부활의 은총을 입어 자라가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일.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주님이 목표하신 그 장성한 대로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이루셨어. 이렇게 고백해야 그게 성도의 교통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아까우니까 축복 받은 건 축복 받은 거고 내놓은 건 아까우니까 못해 시간도 못 내놓고 물질도 못 내놓고 에? 건강도 못 내놓고 다 자기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거는 진짜 악인들이 하는 악인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쓰셔서 하시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 되니까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되니까 주의 백성으로 그걸 안하고 껍데기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병락, 기적 행고 사업 평통하고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해 뭘뭐 결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이제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기적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요파에서 행한 일인데 요파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 이게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만한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의 제자, 여제자, 여제자로 사는 다른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씻어 달에게 누워놓고 마침.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청하게 돼요. 베드로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살린 사건입니다. 요파는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그 16km 정도 더 떨어진 곳항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56km 되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러면 서울 정도 되는 거예요. 요파는 지중해 그 해변 도시인 항구 같은 인데그 거기 그러니까 이천에서 서울 정도 되는군요. 이요파는 애굽과 아, 톨레마이 아고 사이의 유일한 천연 항구로 유명한데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송해온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 요파의 히브리식으로는 이름이 다비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어,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 <웃음> 에, 주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그녀, 그녀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 과부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과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어렵죠. 옛날에는 또뭐 지금 같으면 여자들이 뭐 나와서 활동하고 경제활동이나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옛날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부이면 이게 생, 생계가 진짜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난 양이 보였던 그런 행실이 있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거죠.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가셨을 때, 헐버졌을 헐벗었, 때, 에? 구, 굶주릴 때 내가, 그, 뭘, 먹을 거, 입을 거, 뭐, 도, 돌보는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안, 내, 안 내세워요. 이 도루가, 다비다가꼭 그,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이 본문이 길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 6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하여 주의 은혜로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는 진정한 제자. 그래서 이거 여제자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이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예? 베베 같은 사람이나 뭐 별로 많이 안 많이 안 여제자. 진짜 죄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주를 믿게 되는지는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빌립의 구제의 일을 본받지 않았겠나 생각하지만 그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정,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상례인데 여기를 보면 그녀가 이 모임에 대해 아직 더 필요한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 여제자, 이게 답이다가 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었고, 너무 필요한 일이었고, 너무 형제들에게 아주 욕긴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죽, 죽었는데 이걸 장사를 못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직 유익을 끼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나 당신은 살아야 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이 이 다비다 도르가가 그런 그런 신앙을 보인 사람.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그, 경건하게라는 게 영어로 표현해보면, 가드리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주님의 심정. 그렇게, 그렇게, 이웃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것까지. 자기 배고프면 먹을 거다 먹이잖아. 맛있는 거다 입에다 넣고, 또, 자기, 그,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옷 입고, 나한테 맞는 옷 입고, 예? 어울리는 옷, 내 얼굴을 빛나게 할 옷을 다 입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이죠. 그, 뭐, 내가 불편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돌봅니까? 다 돌보지. 예? 죽을, 암병이 걸려도 돌보고, 뭐, 무슨 병이 걸려도 다 돌봐요. 그 자기 사랑에 그거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는 꿈도 못 꿔요, 자. 이걸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너 몸을 섬기는 것 같이 이웃을 섬기라고.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덮어주고 만약 병들면 치료해주고, 에? 그거 죽게 됐어도 쓰다듬고고 그 고름이 생기면 고름 짜주고 말. 뭐 기, 기본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주잖아요. 자기를 자기는 그거를 말이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그 이웃 간에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부부 간에 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자자 시켜 먹. 병들거나 뭐 그냥 이용해 먹고 뭐뭐뭐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예? 자기가 하는 거. 죠 자기 병들어 버세요. 난리가 나잖아. 예? 아, 그거 안 알아주면 난리가 나. 예? 그,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다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내몸 내 위에 바깥 사람만 보면 너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게, 그게, 그게 신자입니까? 신자 신지 아니에요. 진짜 신자 아니에요. 이도루가는 그런, 태도를, 그, 모범적으로 보인 사람, 답이잖 그러니까, 죽었는데, 아직 죽으면 안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 그게 경건한 거지요. 그 성경책 다,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성경책 갖고 연구해가지고, 뭐, 어, 뭐, 주석 쓰고, 뭐, 또, 뭐,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이게 무슨 경건한 겁니까?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그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강건론 불교는 누가 아프, 아픈데 뭐, 궁금하기만 하고, 예? 가서 돕진 않고, 진짜 책임질 거는 모른 척하고. 그래서 주변 제자들이 그녀의 시체를 씻기만 하고 장례를 위해서 보통 향유를 바르는데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지 않고 마치 근처에 루타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 같으면 이게 이렇게 절박하게 여기서의 기록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그녀가 살아나기를 굉장히 원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애니아가 그 어려운 중풍병에서 베드로의 사역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런 역사가 다비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그런 태도를 보면 그들의 신앙이 대강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게 한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이건 수단이잖아요,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뭐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병든 걸 치료해 주는 건 수단이지.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회복된 사회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 우리 다해 줬는데 우리 안해 주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사도를 찾는 게 아니. 찾는 사람. 이 제자라고 들 들을 만한 사람들이는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이제 게이 죽은자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애니아 얘기로 전반부 얘기를 끝내고 그 도르가 얘기는 후반부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조금 더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드라마도 아닌데 <웃음> 나머지 내용은 다음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기도하겠습니다 음.